아니 누구나 갈수 있어요 저는 이제 중대생이 제 아니니까 휴학생이니까 이번에 중대 거기 사무실에서 전화 왔던데 이거 등록 이번에 복학 안 하면 님짤림 이렇게 요거 아마 그 연락 오을 건데 이제 저문과예요저 경영학과잖아요 경영학적으로 게임 운영 가자고? 자 경영을 할 때는 먼저 STP 어? 그 뭐더라? 전사적 시스템 운영이 필요해요 어... 니까 시장 팝어 기억 안 나는데 형들 집중 공격 레 러블랑 레전드고요 나한테 킬스 났나 아 나한테 킬스는데 다음 킬까지만 참자 복학 언제 하냐고요 글쎄요 이번 생에 할까 어, 아 한 서른 애 하지 않을까? 아 안돼 상태맞으면 안되거든 저거 아파요 아 오예 오예 대신이올 때가 됐나? 아 안돼 아씨아씨 아, 씨. 아니 나나 나 문제가 뭔지 알았어 내가 공격적으로 했을 때 상위티어에서는 그걸 이득으로 이익 있거든 여기는 그런게 없어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이득으로 안 이어져. 그니까 러 이거, 솔직히, 이거 라인 주도권 자체가 게임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뭐하냐, 풀안 쓰냐? 절대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돌아서 가야겠다. 받아먹으러. 다이브 안올거 아니야, 이거. 뭔지 알았다 나. 아.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상대보다 잘하니까 무조건 주도권을 가져와. 초반에 라인전에서 상성이 안 좋지 않은 이상. 근데 문제는 그게 오히려 독이야. 우리 정글? 어차피 저, 생각이 자기 정글에 갇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나는 탈출할 수 없는 거지. 무한 레퍼토리가 되는 거지. 이게, 정글이, 어? 느낌있게 해주면, 탑, 이거 오히려 그냥 정글 동선만 빼게 만들어주는 걸수 있거든? 하여튼, 그런, 그 얘기에요, 대충. 여기서 더 말하면, 입이 아프다, 이제는. 그냥 대충 탑억울하는 소리. 그러지 마요. 받아 먹을게요. 착하게 살게요. 모델 형님. 아, 형. 혹시 고수임? 이거 아, 나손이 아닌 것 같은데? 눈치가? 이게 더블 유를 잘못 먹어서. 되게 오히려 이득인데, 이거? 못 피하면 죽는다. 그래, 못 피하면 죽는다. 6렙 타임 보네. 빨려 들어가도 죽는다. 아이, 집탐 좀 잡아주라. 정글형. 하... 정글형 집탐 좀 잡아주라. 절대 안 와주네. 저 친구가 먼저 잡게 기도할 수 밖에 없겠다. 어허. 어허. 미쳐버리겠네. 아, 진짜 못해 먹겠어. 답답이들. 한 캠프 스킵하고 탑한번 봐주면 탑 끝났잖아. 집 갔다 오는 순간. 왜 상대 미드가 먼저 오냐 어얘 보호대 안갔다 걔선 넘었는데 근데 이거 정화로 모대공 풀려요? 정화로 풀리면 그냥 앞으로 정화 들고 갈라고 티몬? 믿지 않는다 되지 않습니다. 어예, 일단 예, 붙었지. 어, 좀 무서운데 나 이거? 불로 갔네. 안풀려요 그래요. 감이네. 야, 유심 와오렙인데 이덕인가? 아니 이덕인 것 같아. 아나 주포 쿨인데. 안 쓰네. 아..이거 뭐야 중리라도 빼줄게 아 아깝다 야 오늘 밤샘 각인데 이거? 그냥 승격까지 노방중하고 그냥 서울 가야되겠는데 아 근데 그러면 또 우리 동생 아, 동생 구경시켜 주는 거, 그거 개빡세진단 말이야. 알지, 형들 밤새고 그 놀러 댕기면 저 좀비 단테 되는 거 알지? 서울 동생 데리고 구경시켜 주려고 하거든요. KDA 11.7, 0.7이 뭐냐고 이거? 0.7인가? 0.7인데? 아니, 근데 왜 근데, 니마 보드 왜안 가요? 특못 맞추시는데, 이거? 얘도 때리면 아플 것 같아. 모델도. 모델 때려주면 모델도 좋아 죽어요. 보대안 갔으니까. 아니, 근데, 그게. <웃음> 나는, 난, 내 항체는, 충분해. 걱정 마요, 저, 저 되게 깨끗하게 살아서. 해볼까? 아, 해보고 싶다, 진짜. 그러다 훅, 후 가는 거라고? 근데, 그럼 어떻게 우리 동생. 지금 아니면, 방학 시즌 아니라서. 지금 아니면 답이 없는데. 이또 뭐하냐 아이 병잘 뺐는데 아 근데 에이 눌러도 미연 쳐지네 이거 불편 히히히, 호호호. 아, 근데 쉐는궁 올라오는 센스 살짝 별로였다. 나였으면 안았다. 나였으면 안았다. 짱해? 어? 이게 이야공이라서 불클은 이게 모델 상대로 불클을 가야 모델가 원래 뚫리거든? 근데 얘가 보호대랑 닌자 신발 안 갔어. 미쳤나봐. 얘 신기 아닐까? 어, 왜, 왜 닌자 신발이랑 보호대 안 가지? 빨리 사자. 아군이 확실하게 자 아군이 탄핵어 빨리 천상에 가서 휘돌리는거 보고 싶다고? 거기가 안에서 솔직히 저도 쓴 멋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주 편안하잖아. 노가리도 까고. 편안하잖아, 이거 서 얼마나 편안해. 편안. 형, 그 배치기 없어? 와. 배치기 없어도네. 어? 살보대 후생우야 보고 싶다고? <놀랑> 가좀던질뻔했네 <절을> 와. <놀랐어> <놀랐어> 아, 근데 말좀 들어라. 정글 지금 상대 완전 말려 가지고 정글 있는 데서 하면 무조건 이긴다 님들아. 그리고 르블랑 직공이잖아. 약간 박는 느낌인데? 아니 왜님 보호대 안 가? 알려주세요. 아. 다 보는. 어? 아이병아. 아님들아 바로 먹어요. 왜 그래요 진짜? 바로 먹으면 이사잖아 이거 아니야? 아. 아니, 소라가 개지린다. 소라가 개지린다. 어제 <웃음> 뜨져오네. 맞아, 우리. 좀 없냐? 죽었다. 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대단 아, 난 아, 아, 아, 아, 아, 잘 가요. 가연 아, 멀 아, 아, 너무 아, 리 아, 잖 아, 아, 아, 가, 왔잖아, 아, 으로 아, 근 아, 우리 아, 아, 딜안 나와서 진짜. 나사, 복들어아아사이보아 레드다. 하 아하하! 냐하하 아하하! 아하우치바안 치면 안 될까? 진짜 까진아 제발. 아하예아 어. 어, 거기로 가? 와, 이하하 아하하! 아하 정신 못 차렸네. 나는 안주, 아, 아, 아! 끝까지 해보실, 그냥? 도착, 소락가 있으니까. 아, 떨어지면 실수는 의미가 없는데, 이러면. 아, 까비. 알았는데, 이거. 어? 이씨, <웃음> 이 사람들 양심 없어. 어?